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바로 아! 첫 시합 출전이 있는 엄숙한 오늘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했다 이런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지더라도 수강, 최선을 저, 저, 다하는 박! 깨비껴! 배구부 나아가시다! 너비 오늘 시합이라며 우리 오 배구 시합이라도 자자좀자 기죽지 마라! 구독과 이럴수록 더욱더 노력하여 저 배구부 체육관을 차지하자! 자!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시합장으로 출발! 음, 음… 그냥 음, 뛰어간대요? 조금 안되긴 안됐다… 음, 아이 혼선생님 짐대면 진짜 알아줘야 돼! 아유, 못말려, 정말… 흠. 음. 교훈. 아! 고독과 음. 좋아요. 불쌍하지만 흔들리지 말자. 난 돈이 없어에 템. 교장유수나2쩜쩜 점점점점점점. 녀석들. 그 수모와 서름을 다 견디고 그래 좋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말고 멋지게 가보자. 목소리가 작다. 김창의 고체차해해가가도도도 달려라 달달이이도도도 달려라 달려라 다음 입장은 진달래 중학교 여중 최고 기록 보유자 나일리 선수가 출전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합격입니다. 진달래중학교! 나이리 선수 인기 대단해요! 육상도 인기 종목이에요! 다음은 빛나리중학교 <목소리> 어? <목소리> 아, 뭐야? 어? 어? 와, 저, 저, 저것도 육상구야? 난또 육상아! 니빛나리중는들아무시 에이 <웃음> 네, <웃음> 빛나리이 중학교는 공식 대회 처음 출전하는 학교네요 저런 학교는 참가하는 데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웃음> 그렇거나 말거나 <웃음> <웃음> 어? 안 들려 의지 가기 양말. 남자 200m 2조 예선. 준비.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로 으아! 으 선수가 들어옵니다! 오위! 장패하기 예선에서 오위 탈락이 뭐냐! 야, 음, 씨발씨 음, 음, 아! 심한... 어, 장순아 나보다 못한 후보잖아! 이급 그 간심 먹고 잘해가지고 뭐, 그래? 그래? 그래? 음, 차라리 내가 음, 다시 뛰었으면 삼등을 했어! 음, 아니다 잘했다. 오늘의 경험삼아 앞으로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장순호도 다음 대회에 출전하려면 잘 봐둬. 다음은 여중 100m 사조 예선 출전 준비하십시오. 주삼 주삼 아니요 어? 네 차례다 꼼빡 꼼빠, 꼼빠 예선 탈락은 각오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달리기만 해 음흥. 나가 청청청청 어? 감개 보름표 보름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웃음> 예! 정말로 나왔네? 망신당하는 게 그렇게도 수원이니 꼬마야? 너, 나혜리 너! 얘들아! 누구든지 꼴찌할 염려는 마! 꼴찌는 이 꼬마가 해줄 테니까! 꼴찌 없 웃겠네! 구독과 좋아요! 3번 네이 이용수 4번 네이 나혜리 5번 네이 서현 6번 네이 김말수 7번 네이 유경실 8번, 반장! 주... 끈... 엄마, 이길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엄마 딸 하니는 지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꼭 끝까지 지켜보세요! 누가 이기나... 그러지 나엘이! 이걸... 그니까, 어디 해볼까? 누가 이기나? 엄마의 추억을 빼앗으려는 나엘이! 이길 거야! 달릴 거야 뭐해! 스타트! 달려 와다다다다다다다! 음. 엄마는 그렇게 하이를 사랑하셨고 언제나 하니 곁을 떠나지 않고 하이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하셨대 그렇게 오래도록 하니와 엄마는 영원히 함께 살기를 맹세했대 하니와 엄마는 서로가 이 세상의 전부였으니까 니와 엄마는… 엄 엄마! 하니에겐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엄마의 포근한 기억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엄마와의 추억이 엄마를 향해 끝까지 달릴 거야 <웃음> I d o n 이 know. 이 I 너, 너. 선생님 어, 어, 어떻게 됐어요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n o w I d o 아무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엄 마가 보고 싶어요. 두루이야두중 <웃음> 특정! 한국 신기록이 야, 신기록 선수 이두야이두이 두둥이, 두둥이. 두둥이, 두둥학 두둥이, 두둥이. 이 두둥이. 두둥이. 두둥이. 이 두둥이. 두둥이. 두요이 두둥이. 두둥이. 두둥이. 두둥년 요즘 100m 한국 신기록으로 예선 통과. <웃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아이고 선생님. 어? 이름도 위대한 홍둑재 선생님! <목소리> 경기 장면을 정교생이 각 판별로 중계방송으로 어? 봐서 어? 다 알아요! 아유, 여기 여운 한이 사석 <웃음> 예뻐 좋겠네홍 선생님, <목소리> 음. 지금 교장실엔 난리가 났어요!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에서 <목소리> 기자들이 몰려들어 우리 학교를 취재하느라 야단이 났어요! 이게 모두 홍 선생님의 육상부 덕첩! <목소리> 응? 모름표 응? 뭡니까? 음. <웃음> 좋아요 좋아! 샤샤샤! <웃음> 교장 유순한! <웃음> 체육관 태궈명령서! 오늘부로 팔강진집에 실패해 예선 탈락한 배구부 체육관을 앞날이 청창한 육상부에 넘길 것을 명령함 교장 유순한 싸이 고독과 좋아요! 에잇! 이거 나먹고 따라주세요 얘들아 내가 뭐랬니? 이 홍두깨 쌩말이 맞지? 이제 체육관은 육상부까지 눈밭에서 잘구르륵슈! 허니… <웃음> 이제부터 시작이다! 조별 예선에서 2위까지 결승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력을 다하지 않는 법이다! 오늘 기록이 좋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일 벌어질 결승에서도 나이를 제치고 우승하여 진정한 승리자가 되자! 알겠지 하니 응? <웃음> 하니? 얘 어? 예, 어디갔어? 어, 몰라요! 밖으로 나갔어요! 얻어가려고 뭐 하니! 어, 느낌표... 녀 엄마 생각이 나서 저러는 거야... 하니, 지독한 녀석...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너를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거야... 난널그 응어리 짓멍울 없이도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볼 거야... 하니, 넌 얼마든지 달릴 수 있어... 얼마든지... 지 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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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하! <웃음> <웃음> 다 왔습니다, 안명화 씨! 여기예요! <웃음> 얘들아, 빨리 올라와! <웃음>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어린 소년 과장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에 전 감동과 감격을… <웃음> 홍 선생님, 빨리요! 쟤들 마음 병다기 전에… 아니야! <웃음> 예? 예. 방 안에 쌓아둔 계란 전부 내와라! 쪼르르르르르! <웃음> 선생님, 음. 무슨 일이에요? 계란 요리 배우러 음. 왔대요? 아, 어, 이 채널은 국방이 아니야 찰래 찰래 옆에서 지켜봐라 선생님의 장사 꿀팁을 총총 구독, 좋아요, 클릭! 자, 보세요! 골게는 다좋해갖고 생생 소리가 날 만큼 신선한 왕계란 혼자 막다 조리 죽어도 모를 전맛 탱계랄! 모래 어, 뭐, 네, 거짓말! <웃음> 얘들아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날봐서 계란 좀 많이 팔아줘 어독과 좋아요! 어, 에이, 진심, 진심, 화살표 왜 그래 너희들! 왜 그런 눈초리로 쳐다봐! 그만큼한 기집애! 어? 우리를 끝까지 어? 속였어! 어? 이때까지 솔로인 척한 거였다니까? 음.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서 어쩜 그렇게 시침이 될 수가 있니? 어쩐지 미팅 때마다 싫다고 거절하더라. 아니야 아니야 오야 둘이 잘 어울리지. 아니 이게 뭐가 아니니? 애이랑 언제 결혼할 거야? 애? 결혼? 두캐스두캐스 봉봉지지. 한달빨때 이거 보셨어요? 신문에 우리 두캐스 얼굴이 금지막거리 실렸구먼요. 아까 티 v 에서도 나왔는데 보셨어요? 자봐요 음? 왕 느낌표 찌릿찌릿 찌리 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표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렁+ 벌만벌으벌 내리시는 거왜나 혼자 와나씨 너네 집건때문이 이+ 날입니까 이거 뭐예요 알았어요 다알았다구요 제가 뚱뚱하다 이거죠 지금 못생겼다 이거죠 지금 시골 존닭이라 이거죠 그렇죠 미워. 어! 이거 나유 어! 제가 뚱뚱하다 이거쥬! 지금 못생겼다 이거쥬! 지가 시골 존딱이라 이거쥬! 그렇죠! 해미 <놀람> 비와이… 두께 씨… 제가 아무리 시골 여자이지만 알건다 안다고요! 저도 제 자신을 잘 안다 이거요요! 머리카락도 곱슬이라서 늘 엉켜 있고… 고르는 빗물이 자꾸 들어가서 불편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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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동안의 정성을 봐서 아침싹 차려놨으니까 어, 드셔요 겨울 옷은 무쓰는 쌀통 속에 들어있고 저, 저, 저, 저, 양말이랑 손수건이 두 번째 라면 박스 수 있어요 저, 저, 피, 뭐, 떠나려면 떠나라지 누가 뭐 겁날 줄 알고? 차라리 속 시원히 잘됐지 마! 우리 큰아버님께 일러도 아무섭다 이거야! 근데 떠날 거면 떠나는 거지 마지막 이 문장은 도대체 뭐야… 정교씨! 마지막으로 할 말은… 제 평생! 처음으로 두 개씩 좋아했어요! 음. 하필 하니 결승이 있는 아침부터 이렇게 속을 건드려야 조절해! 야이거네 다음은 오늘의,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하이라이트, 여중 100m 결승전이, 결승전이 벌어지겠습니다. 벌어지겠습니다. 그, 그, 선생님 뭐하세요? 어? 어? 지금 제 차례란 말이에요! 아, <웃음> 어, 그렇군 빨리 나가! 이 그, 그, 고대 씨가 날 멍청하게 만드는구만! 그독 well.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안 보여! 갑자기다! 왔다 왔다! 아, 진짜 안 보여! 있어! 와, 예, 정말 대단한 관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의 선수를 응원하고 있어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여중 공미스터 예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중학교 1학년 꼬마! 한의 학생이, 학생이 오늘 결승, 결승 경기에서 한국 신기록으로 우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한 선수에게 집중된 가운데 곧 결승전이 벌어지겠습니다. 여중 100m 단거리 경주 결승이 벌어질 이곳 운동장! 온 관중의 시선은 육상 단거리의 샛별 한 선수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예선에서의 돌풍이 결승으로도 이어져 한 선수의 기록을 새로 쓸지 모두들 손에 땀을 지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1번 레인 박성희 2번 레인 강미옥 3번 레인 금나라 4번 레인 한이 5번, 5번 레인의 나, 에, 리 선수는 개인사정으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왕 느낌표? 아, 아, 이봄. 그, 나에리? 나에리가 안 나왔다. 왜, 왜, 왜안 나온 거야? 너를 결승에서 이기고 엄마한테 자랑할 건데 왜안 뛰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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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 느낌표 탁하니 십육 초 꼴찌 쓱쓱 썩썩 선생님 나이리가 안 나왔어요 고기 이려고 했는데 이길 수 있었는데. 교장, 요소난 에, 이렇게 급히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아, 것은… 알고 있어요! 아, 토론은 빼고 결론으로 들어갈 수있 구독과 좋아요! 이사 부경환! 난 정말이지 육성부가 있는 학교 이사라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에헴. 이사 고니 아, 난 진작부터 우리 육성부가 위대한 업적을 쌓을 것이라는 걸 아, 확신했다 이겁니다! 나도 그동안 육상부 지원을 조금 늦춰온 것은 좀더 강해지라는 배려에서, 에, 아, 또… 아, 지금 그런 얘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자세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 마당에 의견이고 뭐고가 어딨어요? 디 육상부를 무조건 지원하죠! 당근당근! 오로지 지원, 지원 끝없는 지원 뿐입니다! 육상부가 하자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다 다 들어줍시라 특별관시도 지급하고 미국으로 전지올려도 보네요! 경운 기둥에다 빛나리 육상중학교라고 크게 만들어 붙이죠! 모른표 <목소리> 에이 여보세요? 에이? 뭐야? 어, 일단 알았어요. 서건 서건. 아 서건. 아 서건 서건. 서건 서건. 서건 서건.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의논한 육상부 지원 문제와 간식 얘기와 미국 얘기 및 간판 얘기도 기타 등등 모든 얘기들은 없었던 <웃음> 걸로 해주세요. <웃음> 너네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야 된다. 아... 구독하라고 뭐하니? 점점점점점 지독한 녀석, 꼭 성질이 나야 빨리 뛰는 거냐? 하지만 너는 선천적으로 단거리육상에 필요한 순발력을 타고났어. 내가 알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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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배고파요 선생님 어. 점심도 굶었어요 말해 뭐해 난 아침도 못 먹었다 <웃음> 사장님 여기 국수 <콕스> 꼬백기요 <웃음> 저는 떡볶이 7인분이요 아이 <웃음> <웃음> 아이 음, 국수 국물 다 음, 튀어요 음, 꼬마도 좀 음, 천천히 자, 먹고 자,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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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와서도 이길 자신 있는 거지? 끄덕끄덕,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이길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달려도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웃음> 좋아하니, 다시 시작해보죠!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 엄마하고 약속했어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웃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응? <웃음> 역시 자네였군! 느낌표요전태오랜만일세 홍두께. 괴상한 어, 선수가 한명있구나하고 어, 어, 봤더니 어, 어, 어, 어, 어. 응? 역시, 두께 자네가 키우는 선수였군 그래. 난자네가 영영 육상계를 떠난 줄 알았어 그렇지 두께 자네가 아니면 저런 엉뚱한 선수를 찾아내지 못하지 아직도 선수 보호 눈은 살아있구만 음... <웃음> 누가 들어도 비웃음이지. <웃음> 준태, 나는 신문에서 보니 벌써 지도자가 됐다군 응, 주니어 대표팀 코치 좀 맡아달라고 했어 <웃음> 두께, 저 선수를 나한테 줄 텐가? 자네보다는 내가 더 어, 확실하지 어, 않은가? 어때? 뉴준태 내가 두번 다시 또 너에게 당할 것 같아! <웃음> 이번만큼은 이 녀석을 이기고 말 거야! <웃음> 그 허세는 여전하군 구독과 좋아요! 좋아!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건 자네 마음이니까 꼬마야, 정말로 핫한 선수가 되고 싶거든 늦기 전에 날 찾아오느라 이름이 한이랬지? 기억해두고 두께보다 내가 잘생겼지? 다음에 또 보자고! 또다시 로저는 되지 말고 붕! 이건 비싼 차 소리야! 느낌표! 비싼 차! 좋아요더 눌러줘! 라나 유준태! <웃음> 너에게 당한 나쁨을 그때 그 조절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널 꺾어주마! 준태! 널 이겨주마! <웃음> 아니야 이제 또 다른 싸움이야 두 번은 질수 없어! 구독하니? 너와 나는 꼭 이겨야 해! 꼭! 절대로 질수 없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출발! 출발해, 허니야! 가라! 패배자야, 품을 맛보지 않으려면 연습뿐이야!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자! 가라! 아, 토이! 아, 스 떴다, 떴다, 비행기. 동유 좋아요. <웃음> 반가워요. 나 한이 아빠. 한이 아빠. <웃음> 선생님. <웃음> 아 느낌표. 오 지혜. <웃음> 건강히 잘 돌아오셨네요. <웃음> <웃음> 잘 있었어. <웃음> 하트 하트. <웃음> 이렇게 만나도 괜찮나? 지혜같은 유명인이 나같은 사람 때문에 나쁜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고 <웃음> 이미 나버린 소문인데요, 뭘또 그런 소문이라면 얼마든지 좋아요 <웃음> 그런데... 한인? 는점점쩜 아, 아, 참 그렇지! 지금은 학교에 있을 시간이지? 그곳에서 배달된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 녀석 때문에 부랴부랴 잠시 온 거예요 중동 현장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한이가 육상으로 신문에 나는 바람에 한턱 단단히 내느라고. <웃음> 나머지는 자막으로 읽어요. <웃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어. 진지. 가세요.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웃음> 배는 안 고프세요? 우리는 하루만에 다시 청든 고향으로 돌아왔다! 느낌표! <웃음> 꾸리꾸리 고향이란 그래서 좋은 것이다 <웃음> 설명 충구소 <웃음> 언제나 따뜻한 정이 흐르고 냄새 풍기는 그런 것이 고향이다 물음표 점점점점점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 그럼 우리는 냄새 풍기는 화장실이 고향이에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웃음> 육상본부의 고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육상부는 꼭이 서름을 딛고 일어서자 이거야 혼내서 다해 히필코 좋은 성장을 내서 저 하나밖에 없는 체육관 어... 건물를 다시 빼앗자 응. 그러니 위에서는 죽을 힘을 당하여 패배자가 되지 말도록 하자 패배자 패배자 정태 이놈 두고 보자 이번엔 결코 당하지 아들이 <웃음> <웃음> <웃음> 너무 힘을 줬구나 어. 그 화장실 앞인데도 너무 지독해 예, 얘들아 뭐 하니이 살면서... 녀석 아빠다! 느낌표! 아, 아, 미워! 모두 너무 미워! 나한테서 우리 엄마를 다 빼서 가려고 해! 미워! 어, 어, 어? 어? 펑펑펑 펑. 펑. 구독과 좋아요! 한식 전문 제1회관 숯불갈비 냉면 갈비탕 자, 올라가시죠, 선생님 <웃음> 아니 저는 이런 고급진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요, 한이 아버님! 그냥 한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갈 거라서 여기 따끈한 국밥하고 맛발리 같은 건 없나요? <웃음> 손님도 참! 펄썩 <웃음> <웃음> 음. 아, 갈비 냄새! <웃음> 역시 갈비가 좋긴 좋구나! 음. 팔 냄새에 벌썩! 음. 음.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오, 냄새! 사근내가 나잖아야! 사장 나오라 그래! 와, 아유, 전국장을 끓였나? 뭐라 표 냄새 큰원 음. 아직 일주일밖에 안 신은 양말 가지고 왜 그러는 거지? 팔 냄새 신나게 발사 중! 푸슝푸슝푸슝! 역시 이런 곳에서 먹어야 마음 편하지 닭발 존맛해? 엄냐 암냥, 엄냠냠냠 부끄럽다 그 양반 식성 한번 대단하네 아까 그 유튜브 해봐요 음, 먹방 유튜브 아니 nope. 아버님도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심으로. 응? K! 역시 닭발은 소주지!! 하니에 대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엄냠냠냠 하지만 하니 그 애가 그 정도로... 저와 지혜 사이를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이미 세상이 없는 엄마에 대한 생각이 그토록 무섭게 자리 잡고 있을 줄 몰랐어요 손으로 얼굴 멋있게 가리기 벌써 오래 전 어릴 때 일이고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는데 계속 손으로 가리기 휴. 어리다고 무조건 얕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작정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라고 해도 안 되지요 한니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자리를 메울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다행히 한이는 천부적인 육상선수의 재질을 타고났어요 한이 아버님, 한이 문제는 당분간 저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한이에겐 새엄마보다 유지혜씨의 보살핌보다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결만이 한이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수 있어요! 한이야, 입학선물로 뭐 사줄까? 연필깎이 사줄까? 아니 박시대 일어나서 사진도 찍어줘야 할 텐데 아, 왜 이렇게 숨을 차지? 이 엄마가 없으면 아니 불쌍해서 어쩌지? 우리 아니 가 없어서 어쩌지? 아니야 아빠 말씀 잘 듣고 이러면 안 돼. 될까? 내가 잘못했다, 한니야난 그냥 하니가지 아줌마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아서, 같아서, 같아서. 그 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했구나, 했구나, 했구나. 이 아빠를 용서해주겠니? 미안하다, 다, 다, 다, 그래, 아빠도 하니 너 하나는 좋다단다 한이에게 나빠밖에 없듯이 나도 한이밖에 없어 없어 없어 없어 한이 너 외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거야 한이가 엄마를 못 잊는데 이 아빠가 죽은 엄마를 어떻게 잊겠니?